안녕하세요 건강의노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저는 보컬살롱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방에서 발성 피드백도 해드리고 수다도 떨고 그러고 있죠 그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선생님 이거 가성인가요? 성대 접촉된 건가요? 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심도있게 파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피드백을 원하는 파일을 들려드릴게요 어떠세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이 소리는 성대가 벌어져 있는 가성이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발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가성과 두성 즉 성대가 접촉이 된 상태와 벌어진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시금의 유무가 있습니다 기시금에서 기는 공기를 뜻하고 식은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숨소리가 섞인다는 뜻이죠 가성을 낼때즉 성대가 골고루 접촉되지 못하고 벌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기시음이 섞이게 됩니다 한음으로 길게 끌고 싶어도 공기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을 길게 끌수 없어요 반대로 두성을 낼때즉 성대가 얇게 접촉하며 골고루 접촉될 때는 이렇게 기시음이 섞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성처럼 호흡이 하고 빠져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 또한 길게 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 발음으로 생각했을 때읗은 가성 이응은 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호라고 해볼게요. <웃음> 즉 가성이고요. 이번에는 오라고 해볼게요. <웃음> 즉 두성입니다. 그렇다면 어택은 히읗으로 하고 서스테인은 이응으로 이어진다면 <웃음> 당연히 두성으로 봐야겠죠. 흉성에서 두성으로, 그리고 다시 흉성으로, 성구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시금 없이 말끔하게 연결된다면, 어... 이렇게 되겠죠? 성구전환이 매끄럽게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소리를 무겁게 만들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흉성에서 두성으로 넘어가기 위해 오히려 소리를 가볍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반대로 점점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점점 소리를 가볍게 만들려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점점 소리를 무겁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을 조이거나 후두를 아래로 눌러주게 되는 겁니다. 소리를 무겁게, 즉 성대를 두껍게 닫으려고 했으니까요 이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소리를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아직 귀가 좋지 않다 라는 표현을 쓰곤 하죠 실제로 레슨할 때 녹음한 부분을 다시 들어보면 레슨생은 분명히 소리를 가볍게 만들려고 했는데 반대로 소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듣고는 많이들 놀라십니다 그러니 실시간으로 소리를 올바르게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좋은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녹음을 하고 다시 들어보며 듣는 귀도 같이 키워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성구 전환을 민감하게 해보려고 해도 아... <웃음> 이렇게 성대가 심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글로탈이나 높은 후두에서 보컬프라이 하기 같은 성대를 닫아주는 힘을 먼저 키워줘야 합니다 이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과거에는 두성과 가성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었지만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이 말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봐야 하죠 그게 뭐냐면 단 1회만이라도 레슨을 받아보세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은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듭니다 즉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영상을 보고 공부하더라도 그중 어떤 내용이 나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거죠 심지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수행한다는 건 더욱 힘든 일이고요 내가 남은 인생에서 계속 노래를 부를 거고 고음도 내고 싶고 그래서 건강하고 올바른 발성이 필요하다면 단 1회만이라도 돈과 시간을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단 1회 덕분에 앞으로의 연습 방향이 달라질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